13년 전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이야. 그때가 아마 여름방학 전이었고 한참 더워지기 시작할 때였어. 그 당시에는 초등학생들이 놀 만한 장소가 딱히 없었어. PC방 같은 곳도 없고 오락실도 엄청 멀었거든. 어쨌든 놀 곳이 없어서 친구들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는데 우리 집 근처엔 조금만 걸어가면 하천도 있었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도 컸었고 무엇보다 고물상이 많았어. 작은 고물상이 아니라 폐차된 찌그러진 차들과 전자제품도 쌓여있는 큰 고물상도 있었지. 나랑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질리면 곧장 고물상 뒷문으로 들어가서 놀고 그랬어. 물론 놀다가 걸리면 엄마한테 엄청 혼났지만.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개교 기념일이었던 것 같아. 학교도 쉬니까 나는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친구들을 만나러 갔지. 그런데 그날따라 친구들이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 다들 부모님이랑 계곡에 놀러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집에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 집에서 제일 먼 곳에 사는 정우라는 친구만 유일하게 집에 있었어. 정호도 마침 자기 부모님도 일하러 나갔고 심심했는지 내가 놀자고 밖에서 부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 우린 아파트 단지 모래사장에서 놀았는데 둘이서만 노니까 금방 질렸어 그래서 우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다 고물상이 떠올랐나봐 어느새 우리 둘은 고물상에 와있더라 그큰 고물상은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나는 평소에 친구들이랑 그곳을 TV코너, 냉장고 코너, 자동차 코너 등등 구역별로 나눠 이름을 붙이고 놀았어. 그날은 정우가 냉장고 코너에 가서 놀자더라고. 냉장고 코너는 말 그대로 냉장고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쌓여있는 그런 곳이었어. 그렇게 냉장고 틈에 숨어서 놀다가 아저씨들이 지나가면 숨어있기도 하고 그랬지. 그러다가 정호가 엄청난 걸 찾았다고 하길래 가봤더니 엄청 큰 진짜 봉고차만한 냉장고가 있더라 아마 영업용 냉장고나 창고 저장용이었던 것 같아 한참을 뚜껑을 열어보면서 놀고 있는데 정호가 갑자기 냉장고 안에 들어가 보겠대 난 들어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정호는 오기가 생겼는지 들어가서 10분 있다가 나올 거래 나는 무서워서 안 들어간다니까 그럼 밖에서 아저씨들이 오는지 망이나 봐달라고 하더라고 나는 계속 정호를 말렸지만 정호는 기어코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 어쨌거나 여기서 노는 걸 아저씨들한테 들키면 혼나니까 나는 망을 보고 있었어 어느새 해도 뉘엿니엿지고 있더라 한 5분쯤 지났나 정호가 안에서 갑자기 문좀 열어달라고 하더라 아까까지만 해도 자기 손으로 잘만 열었으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했어 어쨌든 난 스테인리스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힘을 줬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 분명 아까까진 잘 열렸는데 영업용 냉장고라서 그런가 무슨 잠금장치가 걸려있나 싶었어 정우는 냉장고 안에서 밀고 나는 밖에서 당겼는데도 결국 문이 안 열리니 우린 둘다 겁을 먹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는 부모님들을 불러오기로 했어 정우야 내가 금방 부모님들 불러올게 조금만 참아? 라고 말하니 정호도 알겠다고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 나는 큰일 났다 하면서 집으로 달려갔고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밥을 하고 있더라 근데 엄마한테 고물상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섭더라고 평소에 고물상에서 놀다가 걸리면 어마무시하게 혼났거든 그래서 난 어린 마음에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지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빠가 퇴근을 하고 오셨어. 근데 아빠 손에는 치킨 봉지가 들려있었고 그때부터 난 치킨에 정신이 팔려 정호를 잊어버리게 되었어. 그날 그렇게 저녁에 치킨을 맛있게 먹고 정호를 까먹어버렸지.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부모님이 바쁘게 준비하고 계시길래 엄마 뭐해? 하니까 주말이어서 계곡에 놀러가자고 하더라고 난 너무 들떠서 계곡 놀러가서 신나게 놀고 집에 가면서 피곤했던지 차에서 바로 잠들어버렸어 토요일도 그렇게 순삭되더라고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동생이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만화를 보고 있더라 아침부터 동생이랑 같이 TV 보다가 점심에는 엄마 따라 교회 가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왔지 일요일도 피곤해서 집에 오자마자 잤던 것 같아 그렇게 월요일이 됐어 엄마가 싸준 가방을 들고 등교를 했는데 교문 앞에 누가 전단지 같은 걸 나눠주고 있었어 가까이 가니까 딱 봐도 정우네 엄마였어 아 맞다 정우 그제서야 냉장고에 두고 온 정호가 기억나더라고. 난 등교하다 말고 뒤돌아서 정신없이 고물상으로 달려갔어. 살면서 그렇게 뛰어본 적은 단한 번도 없었을 거야. 고물상에 뛰어가서 정호를 찾으려고 냉장고 코너에 가봤더니 냉장고가 사라지고 없더라. 그냥 냉장고 코너 자체가 사라졌어. 진짜 집채만하게 많던 그큰 냉장고들이 싹다 사라져버린 거야 내가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싶어서 고물상을 다 찾아봤는데 진짜 없더라 일단 포기하고 학교로 다시 갔는데 이미 수업이 시작된 상태였고 난 선생님께 왜 이렇게 늦었냐고 혼났지 혼나면서도 진짜 정호 생각밖에 안 났어 어떡하지? 이걸 말해야 하나? 누구한테 말하지? 정훈의 엄마한테? 아님 우리 엄마한테?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결국 말하면 혼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훈은 이미 사라져버린 거고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말안 하기로 했어 그 이후엔 우리 집이 이사해서 중학교 때부터는 다른 학교를 다녔거든 그리고 결국에 정호는 못 찾았대 최근에 대학교 다니면서 예전 초등학교 근처에 지나갈 일이 많은데 평일날 지나갈 때면 교문 앞에 정호네 엄마가 아직도 계시더라고 우리 아이를 찾습니다 펜말에 달린 사진은 딱 봐도 정호였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냉장고 째로 사라졌는데 정호가 뭐 유괴범이 잡아갔는지 그냥 냉장고에 들어간 채로 실려갔는지 누가 알겠어? 정호야, 미안해.